그리고 으흠. 그리고 이전 상황은 응. 이렇게 된다 라는 뜻이 응. 아 콤마 다음에 뭐랑 함께 있을 때? 네 그리고 어떤 단어랑 함께? 있을? 때? 연결해 주는 음. 응. 구체적으로 여기 어떤 단어가 있었지? 콤마 다음에? 위치 그렇지 그렇지 콤마 다음에 뭐가 있을 때? 위치 위치가 있을 때 해석을 어떻게 하자 그리고 그 앞에 것은 그렇지 이러, 그리고 앞에 것은 그렇지 뭐 어, 된다.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아 네. 그렇지 자그 다음에 여기다가 a 라 l 라고 한번 적어둘래 네 조어가 그렇지 조어가 하도록투부정사하다아 주어가 주어가 얘를 먼저 한번 해볼까요? 주어가 뭐한다? 주어가 어로 허락하려고 한다 허락한다 네. 어, 얘가 얘 한다 주어가 뭐한다? 허락 허락한다 이거죠 누구를 어로... 여기 있는 애 어, 투부, 투부정사 어 그렇지 투부정사하도록 자 네. 근데 누구에게 허락해 주는 거야? 네모 빈칸에겐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어. 여기에